항상 이야기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과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? 항상 양면성 아니에요? 우리가 봤을 때이 손이라는 것은 참 의사들이 남을 치료해 줄수 있는 손도 되지만 이손이손 이손 가지고 폭탄도 폭탄물도 만들 수 있는 게 없죠. 가장 양면성이 아닐까 이게 나쁜 칼만 하더라도, 칼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과일 을 깎고 뭐할 때도 되지만 남을 위협도 하고 남을 찔려 죽일 수 있는 식기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항상 양면성이 있다거든요, 세상 사람으로서. 이 머리 또 배웠다는 지식도 마찬가지이 배운 지식이 잘 활용한다면 엄청나게 그 나름대로 인생에 좋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나쁘게 또활용다소도 없지만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불행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게해서 왔다고 하면 은 결국은 불행을 또 초래해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성공에는 우리가 뭘 가지고 성공을 할 것인가 요 잘못된 목표를 선정하고 가지고 있으면 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 이게 뭘때 보면 항상 나한테 뭐냐면 영혼이란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좀 증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할때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영혼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이 당신이 바로 당신한테 영혼이 있다는 걸 바로 믿어야 돼 자기 자신의 영혼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믿게 된다면 당신들의 영혼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나한테 어떠한 의식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나한테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인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 증명이라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, 나하고 뭐가 통하는 거 아닐까? 그 영혼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, 내가 영혼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의 영혼을 증명하는 것. 자신의 영혼을 깨닫는 것.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왜 태어났느냐, 이거예요. 가만 생각할 때. 영혼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고, 자신은 없는데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운 삶,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생의 삶은, 우리가 수없이 반복한 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 않는 거라고 자기 영혼을 깨닫는다 하면 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없이 어렵다고 하고 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삶은 우리가 겪고 온 삶의 하나 일편도 하나 일속도 하나일점도 불과 이런 삶을 우리가 수도 없이 살고 있는 거예 지금 현재 거기서 자기의 영혼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은 남이 봤을 때 돈을 벌든 설사 대통령이 되든 학자가 되든 뭐가 되든 나중에 가지고 결국에 가서 실패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내 영혼을 증명한다기보다도 내 영혼과 나와 어떤 자격이 있는 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큰스님들도 공부하시는 것이고 또그 나름대로 수많은 구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.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참선해서 공안도 거기서 깨쳐나가는 것이잖아요.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잠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큰, 나중에 가서 큰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고 꼭 실패로 돌아가는 것들 항상 우리 생각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